스트 분이 엄청나게 머리가 기셔요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긴 머리에서 큰 변화를 원하시는데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스타일링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<웃음> 머리가 많이 기신 것 같은데 머리 한번 풀러서 보여줄 수 있으세요? <웃음> 오, 아름다우시네 요 <웃음> 근데 지금 긴 머리 잘 어울리시는데 얼마나 자르고 싶으신 거예요? 사실 그걸 막 정해서 온건 아니거든요. 아, 그래요? 좀 변화를 주고 싶고. 뒷모습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얼핏 보면은 여자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겠어요. 그럼 이 머리를 오늘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머리에서는 어떤 게 가능할까? 저는 근데 느낌이 약간 좀 장발 쪽으로 하시는 게 하시다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머리보다는 이렇게 하면 너무 평범해질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나서 불편하시면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? 머리를 못어볼게요 여러분들. 그래도 머리는 한이 정도로 내려서 이만큼을 기부하겠습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네네. 잘할게요. 하나, 둘, 셋! 우와.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?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15cm가 되네 멈춰 <웃음> 네. 자 그럼 이제 예쁘게 한번 잘라 가야겠죠? 그리고 약간 좀 생각해 오신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? 전날이 차정은 근데 그게 기장이 생각보다 길어서 네. 머리 자르면 어떻게 되까 생각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. 펌을 해야 되는데 그 펌을 해야 되니까 아. 네. 그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머리 길렀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요 초케들을 봐주셨어요. 음잘 어울린다. 가끔 이제 배가다가 아저씨가 손목을 붙잡고 남자의 여자 막 이러시는 분이 붙 근데 같다. 그러면 좀 약간 당황스럽겠다. <웃음> 네, 다른 것보다 이제 머리 감는 게 너무 오래 걸리죠? 네, 그 여사친 중에 이제 머리 감는 날을 어. 정하고 감는 친구가 있거든요. 사람들은 네, 이제 어떻게 머리 감는 날을 따로 정해요. 네, 약간 음. 그렇게 되면 되는데 아까 그 길이 정도 되니까 매일 꽂는 게 감성이 안 좋은 요 이게 머리 말리는 데만 보통 1시간 아, 정도가 걸려요 근데 진짜 이게 말리다가 한 30분 되면 지쳐, 사람이 분위기 <웃음> 괜찮죠?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컬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나비처럼 아. 이거는 고데기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취향인데 아. 여기 지금 길이 보이죠? 근데 여는 아직 안 잘랐어요, 내가 그래서 여기 머리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길어 보여 적당해 보여. 음, 음, 음. 그러면은 여기서 안자르는게 좋아. 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사실 지금보다 짧거나 오히려 길면 안 이쁜 길이라서 이거 길이에서 한 2cm 정도만 다듬으라고 많이 권장돼.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마무리로 여기서 딱 도대기에 서잡아줄 볼게요.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살짝 해보시겠어요? 응. 들어보세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<웃음> 그냥 살짝 드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없을 때 머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라걸 알려주려고 그러거든요 아, 아네어 좋다 <웃음> 저는 좋아요 그럼 여기 다안말라도 돼요 여기 다 말리면 오히려 안 이뻐가지고 다 말린 상태에서 옷 에센스를 많이 발라주시는예요 이거 미용실에서 아 보신 적있으신 네. 여자들. 이 네. 가장 많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가아가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여기서 이제 고데기를 쓰면은 더 컬이 생기는데, 응. 여기서 컬이 더 생기면 호불호알안일어납니요 응. 이런 느낌이에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받은 것 중에 뭐 궁금한 거랑 불편한 거 없어요? 응, 들 고데기 하면 금방 퍼지는 거같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, 이거 해놓고서 이제 발라야 돼요. 이게 풀리지 말라고, 유지하라고. 이게 에센스입니다. 응. 에센스랑 뭐 스프레이 정도까지? 그럼 하루 온종일 유지가 돼요. 저한테는 아, 이게 잘잘안 되는 거예요. 감 오시죠? 아, 이거를 폼으로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펌으로 하고 나면 이 머리가 안 되거든요. 아... 근데 이제 오늘 끝났죠? <웃음> 이렇게 쓰러지면 <웃음> 당연하죠. 아무렇게 해도 돼요. 아, 이렇게 해도 아... 되고요. 아, 아티스트처럼 최대한 해봤어요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아, 이제 발라야죠. 아. 근데 스프레이 뿌리면 이렇게 넘기는 거 같아서. 죠 어, 넘겨서 모양을 갖춰서 스프레이를 뿌려요 근데 넘길 거면 은 예. 스프레이 안 뿌리는 게 좋아요 아, 네. 박보공도 잠깐 했었어요 아 기억나실 아, 거예요 그래, 네. 이런 걸로 포인트 잡아줘요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살짝 뿌려드릴까요? 스프레이 뿌리면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. 아, 음, 앞머리는 뿌리지 마시고 온 바로 옆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네. 끝이에요. 앞머리는 이게 굳이 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살짝 풀어가지고 옮겨주시면은 뿌리벌리소 살아요. 이게 한거안한거책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된다면 5대5로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요거는좀 호불호 갈릴 수 있어서 저는 이 정도까지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스트분의 머리를 예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힘드니까가오하시고 기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.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기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어보게 되었고요 남자 머리도 길러서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잘가 친구야 <웃음> 바이바이